아, 아습니지감 생기고 아, 36.5% 네. 자, 사니다장님께 출마를 말씀했습니다. <목소리로> 아, 그런데 지금 이누나라는 위기의 시기이자 변환의 시대인데 수도권으로 많은 인재들, 정리들이 특히 유출되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데 덧붙여서 저는 보다 과감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여러 인프라들을 분산시키고 지방에 있는 인프라에 집중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 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. 어, 대구 쪽을 겨냥해서는 제가 이제 사법기관들, 사법기관들을 사법기관들을 대구로 좀 이전하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어 대법원 같은, 경우, 같은 경우는 특기 도전을 했다 실패하면 거의 재수나 송수가 없답니다. 왜냐하면 뒤에서 밀고 나오거든요. 그런 어떤 당의 모습과 어, 과정을 좀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방선고나 이런 데 있어서 청년분들이 좀더 쉽게 도전해볼 수 있도록 저도적으로또 문화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전에도 보면 청년분들이 도전을 했지만 어,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자든지 또는 청년들의 도전이 좀 가볍게 평가되면서 당성과정이나 이런 데 오히려 좀부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런 일은 어 하겠다. 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일정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어, 자문기구 형태든 아니면 제가 지명 지구로 최고위원을 지명하게 청년을 지명하여 해서 상시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당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라거거니요당 대표가 되면은 보통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 의원들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. 아, 두 개, 뭐 또는 세개 지역을 모아서 청년 당원들 쭉 만나 만나고 있는 행사라가 일상적인 대화하는 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당이 그런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숭안하는 지금 보면 사실 당이 하 그런 치 식으로 당을 새로 바꿔고 합니다.